회가 거듭할수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미스터트롯2. 오늘은 특히 아이돌부 출신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룹 무지개의 멤버로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박건우씨인데요. 뮤지컬 배우 답게 인물도 출중하고 노래도 좋고 노래 중간에 리도스 벗어던지면서 선이 뜨렷한 팔뚝이 보였는데요. 펀치랑 키에 건강미 넘치는 팔뚝에 모두들 담탄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무뚝뚝인데 팔뚝뚝을 하나 더붙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의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별한 남자에게 묻지 마라 떠나는 남자에게 묻지 마라 여자는 울고 남자는 무뚝뚝 뭐가 그리 냉정하냐고 wow. yeah.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이별은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여자 여자 여자의 oh. 남에 두뚝뚝헤뚝뚝두두 <목소리가> Oh 바람 <웃음> 이 분해 바람 바람 이 분해 차가운 미 별의 선 명한 엔딩 이, 점점 더 가까워 지네무뚝뚝무뚝뚝뚝돌아서뚝뚝뚝뚝뚝뚝 두두, 오. 뒤돌아서 뚝뚝뚝오오오오오오오오오라오입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웃음> <웃음> <터졌습니다>. <웃음> <되게 하트> <웃음>